오늘 3월 3일 오전 11시 26분에 경남 진주시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 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남 진주시 서북 서쪽 16km 지역이며 상세 주소는 경남 진주시 수곡면 40리 진원의 깊이는 8km로 분석됐습니다. 이 지진으로 오전에만 경남 지역에서만 26건의 지진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진은 오랫동안 땅 속에서 쌓여있던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방출되는 현상이며 땅 속에서도 약한 지역 이미 땅이 찢어졌던 이력이 있는 지역을 단층이라고 부르며 오늘 오전 발생한 규모 3.0 정도의 지진이라면 이미 단층이 존재하고 있던 지역이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 건축물의 85% 정도가 내진 설계가 안돼 있으므로 내진 설계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남 진주시의 지진은 진앙 인근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번 지진으로 인해 경남 지역에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4의 진동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전북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약 4분여 뒤인 오전 11시 30분 지진 정보를 발표 했고 이로부터 다시 1분 뒤인 오전 11시 31분 tv 자막 방송을 요청 했으며 지진 발생 5분 만인 오전 11시 3 1분에 지진 발생 반경 50km 지역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규모 3.0 이상의 지진 이 발생한 것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했던 1978년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이고 해당 지역에서는 그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37번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주 지진의 90%가 진앙의 반경 10km 이내에서 일어났다고 기상청아 밝혔었는데 나머지 10%의 지진은 다른 단층대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다른 단층대에서도 독립된 지진이 일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에 일어난 여진 400여 건은 대부분 진앙 주변인 양산 단층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양산 단층대 이외에 지역에서도 9건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이 9건 중에서 5건은 경주 남쪽에서 일어났으며 이 5건의 지진들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단층입니다. 따라서 미확인 단층이 있거나 분절된 양산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적어도 7개 이상의 단층이 양산 단층대 주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러 개의 원전이 집중된 주변의 울산 단층 입니다. 경주 지진 이후 원전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울산 단층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원전 등 원전 10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30km 반경에 부산 경남 350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